피조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피조계에 갇혀 계실 수 없으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천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 대어지 능히 위하여 천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창조주께서 피조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십니다. 이름을 통해 피조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피조계에 두신 이름에는 피조계에 대한 통치권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모형 보좌에 이름을 두신 것을 통해 실제 보좌에도 이름을 두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피조이는 하나님께 마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에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사모님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없는 것과 같은 피조개, 창조주께 있어서는 빈 것과 같은 피조개가 창조주를 온전히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피조물들에게 이름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 피조물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었고, 피조물들은 그 이름을 통해 창조주께 경배와 사랑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조주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어 피조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 곧피조계에 대한 통치권을 상속받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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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저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탄은 피족의 조 상속자이신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인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단한 번도 범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피조물이 되셨더라도 아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감히 예수님께 경배드리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되셨더라도 아들 하나님께서는 피조계를 소유하실 상속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께서는 죄의 종이 아니시기에 아담에게 맡겨진 지구에 대한 대의통치권 역시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예수님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주장합니다. 오히려 사탄은 피조물로 생할수 있는 끝에 다다른 죄악을 범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사탄은 빌라도를 통해 창조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사탄이 범죄를 이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오 하시더라. 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버리신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버리신 십자가를 통하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